자, 여기, 어, 지금 뭘 설명하고 있냐면, 강조음을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가 강조 1이야. 강조 1. 자, 정확히 써보자. 뭐죠? 주어예요. 주어 강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동사는 강조를 못해요. 동사를 강조를 못하기 때문에, 다른 건다할수 있는데, 동사만 강조 못해요. 동사 강조할 때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뭘써냐면 긍정평소문인데도 불구하고, 오, 오, 트라운드 앞에, 디드 바이 렇게 써줘. 알겠어? 조동사. 두 동사를 이용하는 방법. 이거는 뭐예요? 목적어죠. 강조이야. 목적어를 강조. 이건 뭐야? 이것도 강조수비. 자, 목적어야 이것도 <웃음> 이게 목적어. 이거는 전치사의 목적어죠? 전치사의 목적어예요. 만약에 이런 경우는 어때? 전면구가 나갈 수도 있어. 알겠어? 전면구 앞으로 튀어나갈 수도 있어. 조심하고요. 이건 뭐예요? 시간 부사가 강조된 겁니다. 시간 부사가 강조 4로 나왔다. 시간 네 가지를 강조해보자는 거죠? 4가지를. 네 가지를. 어서 자, 먼저 강조 1 패턴. 강조 1 패턴. 어떻게 써요? 자 기본적으로 여기 나오죠. 이트. 그다음에 시제를 봐야 돼요. 동사 시제. 여기 동세잖아요 동사는 시제를 파악해야 돼요. 이건 뭐야? 과거형이야. 과거형이면 뭐지를 써주는데. 뭐죠 그리고 나서 이제 너희들이 강조하고 싶은 강조 일이 되면 추어 강조하면 되는 거지. 추어가 여기 나오면 돼요. 많이 엉클이라고 써줍니다. 여기다. 그리고 뭘 써줘요? 됐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써주면 돼요. 나머지 기본 패턴이 항상 어떻게 된다고요? 이트 써주고 비동사 써주고. 됐써준 다음에 나머지가 나오는 거야. 나머지. 주어를 제외한 나머지 여기다가 적어주면 되는 거죠. 주어. 마영들 다음에 나머지 무게서. 이렇게 야겠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세로데이까지 <웃음> 됐지? 어렵지 않아, 아 나중에 생략하면 되잖아, 이렇게. 강조구문이, 강조구문이, 자, 이때 강조구문의 핵심은 결국 이투와 비동서와 대을지어도 어, 성립한다는 거예요, 문장이. 어, 완전한 문장이. 성립한다는 거예요. 강조 투면 어떻게 해줘? 밑 써주고, 똑같아. 워즈 써주고. 자, 이번엔 투 이거. 목적으로 강조한 거죠? 휴, 뉴카라고 해주면 되고, 그리고 됐어주면 되고, 나머지는 뭐겠어요, 지금. 목적으로 위한 나머지니까, 이제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my uncle 그리고 동사, 보트 써주고, 그 요거 제외한 목적을 제외한 나머지 프러이야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렇지 그쵸? 어, 이렇게 나왔죠 요런 것들은 좀 바꿔줄 수도 있어요 여기가 지금 사람이기 때문에 뭘로 바꿔줄 수 있냐면 후로 바꿔줄 수 있는 거예요 사물이기 때문에 피치로 바꿔줄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알겠지? 얼마든지 가능하다 어? 응? 백 피치 백 대신에 풀수있어다 수 강조 3는 어떻게 돼요? 뭘 강조했어요? 전치사. 전치사 프롬의 목적을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나와있고, 그 다음에 강조하고 싶은 건, 아 u 네 n e i 넣어주면 돼요. 우리 이웃사람이잖아요. 이웃사람이에요. 네이브 후드가 아니야. 이웃사람. 그리고 뭘 써줘? 됐어줘. 그리고 이제 나머지잖아. 나머지는 뭐야? 마이언 n 주어서부터 시작해서, 동사 보드 주고 그다음에 계속, 계속 목적어 써 주고 나머지 축소를 내 목적어 그리고 프롬까지 쓴 다음에 그스트 주자가 될니 알겠지? 그대로 써 주면 됩니다. 물론 여기는 안 했지만 여기가 밑줄이 쳐질 수도 있다. 프로마고 네이버. 그럼 얘가 프롬하고 네이버로 빠지면 되는 거야. 요것만 빠졌기 때문에 이때는 뭐 당연히 후 같은 걸로 바꿔 줄수 있겠죠. 선생님 사람이잖아요. 그죠 목적격이잖아. 들어가면 여기 뒤에, 프 r 의 목적으로 구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강교 4. 강교 4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 그냥 손으로 내요 이때는 어떻게 되니? 그러면, 자, 중요한 거는 last s a t u 가 나오는데, 이렇게, 어? last s a t u 나오고, 나머지 이제 뭐, 마이어크에서부터쭉 나올 거 아닙니까? 이렇게, 주어에서또쭉 나오는, 요거 뺀나머지가다 나온단 말이에요. 이때는 뭘로 바꾸시는 거예요? 앞으로 나간 게 이게, 일종의 어? 뭐예요? 부사고잖아요? 그죠? 왜으로 보지. 왜냐는? 어? 관계부사 왜냐? 왜냐면 어차피, 봐봐. 얘가 들어와도, 얘가 들어와도 뭘로 들어오는 거야? 부사고로 들어오는 거잖아, 부사고. 원래 전시적가 생각된 부사구나, 마찬가지. 연날수세어야 지난 토요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관계부사예요, 관계, 부사예요, 관계. 강교부자라고요. 자 여기 이제 강조분야 그래서 서울예고는 그볼 때는 서수영, 영순이. 일단은 강조분은 이때 강조분은 우리가 무조건 알고 있어야 돼. 이거 응? 연습을 해야 돼. 연습 안 하고 못견는이